제보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감사원 감사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. 신경 쓰긴 나는데요. 좋아하는 시. 네, 나는 한다 모를 것 같아요. 그 말만 모를 것 같으세요. 나는 군사도서 너하고 같지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유명해요. 좀 보호될 수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제보를 못할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예, 어, 아까 김남국 의원도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감사원에 제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? 일반 시민들이. 네, 있습니다. 네.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, 어, 잘 챙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줘야 아,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제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항을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사원을 때이 영상으로 이렇게 신분을 좀 지나서 원하지 않을 경우는 반대로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요 정황상 할수 있게 하는거요 정황상 모를거 같으세요? 그.. 런 말만 안한 모를거 같으세요? 하늘한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뺀것 같거든요 정황 나름 감상할 수 노하우가 있지 않까 그거는 그렇게.. 아 여덟이 이렇게 전하지 않으실까요? 그러면 뭐.. 숙고를 한번 해보세요 정황상에 걸리겠는지 안 걸리겠는지 그, 숙고를 한번 해보세요 친구 도움 하려고 노할건데 정황상 들어갈 수 있다는거죠 정황상 그, 뭐 이렇게 거치지뭔뭐 저는 이게 이제 그 자신이 취업해서 다니는 어 회사 관련된 제보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감사원 감사관하고 2019년에 통화를 한 내용인데 이 감사관이 어 신원 노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제보자에 대해서 뭔가 안심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죠 정황상. 어, 그 다음에 뭐 노하우가 좀 있지 않아요? 그래도 좀 보호될 수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, 글쎄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보자 입장에서는 신혼 노출이 우려돼서 제보를 못할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조치가 이제 좀 취해져야 될것 같은데, 하나는 좀 신원 노출이 안될수 있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어그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제보자들의 불안감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뭐 응대라 그럴까요? 이런 어떤 어 매뉴얼 뭐 이런 것들도 좀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위원님 어,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까 김남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감사 제보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호히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총장께서 답변한 것처럼. 신원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제보자 불안감 대응하는 매뉴얼로 어, 중요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두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좀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